music 비엔남에 어요 <웃음> 어쨌든 베트남에 왔어요 내가 베트남에 다시 하, 절대로 다시 안올줄 알았는데 결국에 또 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더운데 엄청 더운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일단 숙소가 제가 너무 좋은 데를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일단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개인 가이드를 붙여가고 이제 좀 여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시간 정도 밖에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 진짜로 리얼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메이크업 주제는 그냥 워터프루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부터 해줄게요. 아 근데 그전에 먼저 숙소를 보여줘야 되나? 숙소 먼저 보여줄게요. 아빠! 왜 <웃음> <뭐야>, 아줌마 깔맞춤이야. <웃음> 너무 귀엽다. 짜잔! 날씨가 너무 좋죠? 그리고 저희 숙소는 이렇게 방에 있습니다. 지금 30분까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밖에를 보여주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어. 그럼 기초부터 시작해 줄게요. 음 너무 덥다. 원래 저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최대한 피부를 가벼우면서 속에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게끔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유분감이 있으면은 화장이 되게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 이거는 대용량 버전이에요. 짱크죠? 이 제품은 제가 딱히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좋다라고 언급을 많이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쓰면서는 무난무난하게 되게 좋고 그냥 막, 막 효과가 어제 피부가 안좋다가 다음날 좋아지고 막 이런 효과가 아니라 점점점점점 쓰면서 피부가 되게 탄탄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막와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적은 없는데 이거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대용량까지 벌써 요만큼이나 다 썼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소연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줘요. 이거는 되게 물제형 세럼이어가지고 발릴 때도 엄청 가볍게 발리고 스며드는 것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걸 바르긴 하지만 여행을 갈때 특히, 피부가 물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를 꼭 챙겨가요. 이렇게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크림은 유분기가 없는 정말 수분만 있는 크림. 짠! 메이크업. 메이크업 로우 모이스처라이저. 이 크림이에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한번 거의 다 썼다고 말했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공병을 모아놓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 거를 꺼냈어요. 지금은 이렇게 꽉 찼습니다. 어제 벌써 여기 있는 거 긁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림을 발라줄게요. 요 크림도 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데 진짜 큰 한몫을 한 크림이에요. 이거랑 어퓨 마데카스 사이드 앰플이랑 그리고 맑은 솔싹, 이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말 가볍게 해줄 때 저는 좀 이런 제품마다 별명을 좀 붙여서 편하게 부르는 편인데 이 크림은 제가 재생크림이라고 불러요. 요 크림도 마데카스 사이드 앰플이랑 되게 비슷한 게딱 눈에 띄는 변화가 한순간에 확 있지는 않은데 되게 꾸준히 한 2주 정도를 사용을 해주면 피부가 속부터 되게 탄탄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부에 있는 이런 붉은기들을 되게 많이 잠재시켜줘요. 이런 붉은기들 그래서 뒤집어졌을 때, 좀 재생시켰을 때 되게 좋아요. 이거 쓰고 좁쌀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진짜 좋은 거는 진짜 유분기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어, 유분기 있는 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크림 쓰고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가벼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기초를 진짜 최, 최대한 생략을 해줘야 무너지는 것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줍시다 이거는 제가 공구를 한다 한다 한다 한다를 한다 한세달 전부터 얘기를 하다가 <웃음> 결국에 제가 이 크림의 기능을 확인해보려고 한 통을 다 쓰고 나서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제품인데 이 크림은 아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한 21일 정도 에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원래 이번 주에 할 예정이었다가 쿠션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가지고 이제 한 3주가 밀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할게요. 원래 저도 생소한 브랜드는 다들 안 좋아하실 거 알고 생소한 브랜드는 저도 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생소한 브랜드를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은뭐 지금까지 중에서 더마피아 세럼도 그렇고 또뭐 없네? <웃음> 아무튼 더마피아 세럼도 그렇고 제 쿠션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되게 유명한 제품들보다 그렇게 좀안 유명한 제품들을 제가 찾아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구를 유명한 제품을 좀안 하는 이유도 보통 유명한 제품들은 너무 유명하고 일단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어 인식 자체가 좋다 보니까 좀 공구를 해야겠다는 라 마음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공구를 했을 때 유명한 제품들을 하는 게더 저한테는 이득이겠죠. 어쨌든 음 선크림 발라줍시다. 선크림은 어퓨 파워블록 워터프루프 마일드 선크림 이거를 발라줄게요. 어쨌든 간에 유명한 거를 하면은 저한테도 더 이득이겠지만 유명한 브랜드에서 컨택이 들어온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왜안 했냐면 그냥 마음이 안가요 좀 뭐래 제품 자체가 너무 알려져 있는 제품들은 딱 제가 써보고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런거 아니면은 저도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퓨 같은 경우에도 맑은 솔쌍 라인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약간 좀 그런 라인이었거든요.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고 저는 이렇게 막 진짜로 내가 써보고 효과가 없었다 하는 거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별로 막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좋다고 해준 소윤템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좋다고 해주셔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선크림도 여행 때문에 제가 선물받은 거에서 급하게 가지고 온 건데 좋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못 바른 거 같아요 저 <웃음> 이게 톤업 되는 건데 내가 양조절을 너무 잘못한 거 같아 으 너무 하얘졌어 원래 저는 선크림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을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가 뜨냐 안 뜨냐로 되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사용하고 제가 한번 쿠션을 그 위에다가 발라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톤업도 되고 그리고 톤업이 된이 위치도 여기 또안 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제가 양조절을 잘못해갖고 지금 너무 하얘졌어요 근데 뭐 선크림은 많이 바를수록 좋으니까 괜찮겠죠? 이게 SPF 50에 PH++++이라가지고 뿔뿔뿔뿔 자외선 차단도 되게 잘 되는데 또 이게 워터프루프 마일드 선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어제 물놀이를 했는데 뭐 목이랑 이런 데가 하나도 안지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나시 원피스를 입을건데그 팔에다가 이거를 또 바를 거예요. 진짜 이렇게 여행을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 꿀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봐봐 이렇게 어 이거 진짜 안 떠. 안 떠, 하나도 안 떠요. 이것만 바르고 나가도 될것 같아. 학생분들이 약간 바르면 좋을 것 같은 선크림이다. 이거 선크림이라고 해서 발랐는데 톤업 기능이 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조금 적당히 촉촉한 느낌? 그러니까 입자가 되게 고운 느낌이에요. 입자가 두껍고 수분감이 많은 애들은 발랐을 때딱 유분감이 느껴지거든요. 선크림 그 특유의 유분감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서 화장을 했을 때 되게 흘러내리고 땀에 녹고 이러는데 얘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광고 아니에요. 어퓨를 사랑하긴 하지만 광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40분까지 이제 20분 남아서 메이크업을 빨리 20분만 해야 되니까 빨리 메이크업 쿠션으로 들어가 줄게요. 쿠션은 오늘도 블랑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옐로우 쿠션을 사용해 줄게요. 요즘 여러분들이 왜 옐로우 쿠션을 많이 쓰냐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제가 원래는 엄청 하얘지고 엄청 화사해지는 거를 좋아해서 핑크 쿠션을 진짜 자주 썼는데 되게 평소에 있잖아요. 그냥 화장을 되게 어좀 연하게 하고 이럴 때 요즘에는 옐로우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피부톤이랑 딱 맞아요. 저 피부톤이랑 원래는 제가 옐로우톤을 안 쓰는데 얘는 좀 화사하게 나온 옐로우여가지고 풀톤인 제가 써도 별로 이질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커버가 되게 잘 돼요. 제가 이 쿠션의 강점을 말씀드렸던 게 커버력이었잖아요. 그래서 핑크도 커버가 되게 잘 되긴 하지만 핑크는 좀두번 레이어링 했을 때 커버가 다 된다 하면 얘는 한 번으로도 커버가 되게 잘 돼가지고 요즘에는 얘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유는 그냥 컨실러 하기 귀찮아서 <웃음> 근데 피부톤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전안올릴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랑도 딱 맞잖아. 지금 경계가 없죠. 핑크는 솔직히 쓰면 제가 제 피부보다 더 밝아가지고, 쓰면 저보다 이렇게 경계가 되게 지는 편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일단 선크림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선크림이 잡티 커버 기능이 있나? 괜찮네. 아무튼 이렇게. 음, 피부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물어봐 주셨던 게, 이게 워터프루프가 되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또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워터프루프를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어요. 워터프루프를 기능을 넣지를 않았어요. 근데 입자가 너무 곱고 제품 지속력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땀 같은 거나 물에 되게 안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제 이거를 듬뿍 바르고 이제 수영장에서 휴양을 했는데 뭐 이런 피부가 젖기는 하지만 뭐 지워지거나 이런 게 되게 없었어요 근데 뭐 얼굴을 문지르면 당연히 지워지겠죠? 근데 뭐 생활 방수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수영장이나 어 뭐땀 같은 거 어제도 제가 이거 쿠션 바르고 다낭 그 호이안 호이안 야시장을 갔는데 제가 코 쪽이랑 이마 쪽에 땀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코에 진짜 이렇게 송골송골 맺히거든요. 흘러내릴 땀이 이렇게 코에서 뚝 떨어질 정도로 맺혀요. 그래가지고 어제 딱 나가서 거울을 계속 봤는데 땀이 이렇게 나와서 맺히기는 하는데 그냥 여기 쿠션 퍼프 안 누르고 그냥 남아있는 여분으로 코를 살짝 이렇게 두드려주면 은 땀이 걷어지면서 똑같이 그냥 유지가 돼요. 브이로그를 보시면 무너짐이 어느정도인지 아실거예요 그리고 일단 어퓨랑 제, 제 쿠션이랑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지금 기초도 어퓨 쓰고 선크림도 어퓨 썼는데 피부 표현 되게 예쁘다 그리고 메이크업 크림도 이렇게 가벼운 피부를 연출할 때 제가 그좀 세미매트한 피부 연출할 때는 메이크업을 써요. 원래 오늘 선크림을 가,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파우더는 이글립스 오일컷 세럼 파우더 아니지, 오일컷 세범 파우더 이거는 그냥 제가 되게 작고 휴대하기 좋을 것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모든 제품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메이크업포에서 파우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쓰면 은 피부가 되게 뜨는 느낌이 많이 나요, 다른 파우더들은. 딱 기초가 잘돼 있고 쿠션을 잘 발랐는데 파우더를 얹는 순간 피부가 쫙 갈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이크업 포에버를 넘을만한 파우더를 찾지 못했었는데 이 제품이 메이크업 포에버랑 되게 비슷해요. 오히려 메이크업 포에버보다 더 입자가 고운 느낌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는 딱 피부가 광이 나는 피부를 쓱 코팅을 해주는 느낌이면은 얘는 얼굴에 되게 막을 쳐주는 느낌이라도 똑같은 건가? 어쨌든 딱 얘를 사용감을 말해주자면은 입자가 되게 곱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름기 많고 유분기 많은 피부에다가 이 파우더를 해주면 그 유분기랑 섞이지 않고 그냥 그 유분기를 없애주면서 이 위에다가 좀 방수 코팅을 해주는 느낌? 맞아 그거야. 어쨌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행을 와서 처음 썼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되게 좋은 제품? 그래서 보면은 이런 코 같은 데도 한번 조금 눌러줄게요. 이렇게 옆부분에 이게 되게 보면 신기해 너무 하나도 안 떴죠 이런데 그리고 이쪽은 광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광날 부분은 좀볼 쪽은 살려주고 좀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이랑 이런 턱 부분만 두드려줄게요 이게 휴대하기도 되게 좋아가지고 수영장 같은데 갈때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에 쏙 들어가가지고 오늘 모든 화장품들을 좀 미니미로 담아왔는데 파우치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12시 1, 2 1, 2 아빠가 그것이... 여기 나가는 시간 어, 네. 말하는데 12시를 완투래. <웃음> 어쨌든 이렇게 하고 눈썹을 그려줍시다. 눈썹은 역시 1차로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일단 여기를 한번 빗어주고 눈썹은 모양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웃음> 오늘은 그려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좀 눈썹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던데 저는 머리카락에는 눈썹이 잘 지워지는데 평소에 했을 때는 눈썹이 하나도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눈썹을 그리면 머리카락이 안 닿더라도 그냥 뭐 땀에 되게 많이 지워진대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눈썹은 그릴 때꼭 여기에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요 끝에까지 해줘야 돼요 눈썹을 안 그리는 요 부분에도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줘서 유분기를 잡아준 다음에 그려야 눈썹이 안 지워지고 되게 오래가요 그래서 일단 저는 눈썹 안 지워지게 탄탄하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1차적으로 밑그림을 먼저 그려준다 해야 되죠 펜슬 갖다가 일단 밑그림을 먼저 그려줘요 그리고 저는 이런 파우더 타입으로 위에를 조금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눈썹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이처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정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제가 이거 쓰는 거. 아무튼 이렇게 이 위에다가 코팅을 한번 해주면 진짜 오래가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방법으로 눈썹을 그리고 눈썹이 단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어요. 물론 비비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물놀이할 때뭐 눈썹을 지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별로 뭐 방수가 안 되면 은 저는 이 위에다가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아이브로우 카라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빠가 베트남에 처음 오셨거든요. 한 번도 이런 여행을 와보신 적이 없어요. 오빠도 그러고 근데 저번에 오빠랑 뭐 싸우다가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저번에 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유럽 여행도 가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름 시즌에 뭐한번 가족여행도 단한 번도 안 가보고 해가지고 음, 오빠가 했던 말도 마음에 걸리고 이래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뿌듯해요.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원래는 일하느라고 시간 내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근데 억지로 제가 시간 내기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고 음, 오빠도 진짜 좋아하고 정말 뿌듯합니다요. 그리고 좀 처음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무리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솔직히. 여기가 숙소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뭐 대충 3박 기준으로 한, 한 700, 700만 7 0 0원 정도 든것 같아요. 일단 쉐딩은 투클프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댁 쉐딩이고 아무튼 뭐그 정도 든것 같은데 어 만약에 제가 친구랑 이곳에 놀러 왔다.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이곳에 왔다 하면은 저는 3박에 700만원을 주고 절대 안올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곳이지만 솔직히 7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그냥 뭐땅 거를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한테도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오빠도 해외가 처음이고 아빠도 해외가 처음이고 우리가 언제 또이 가족 여행을 이렇게 즐겁게 올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한번 쯤은 되게 엄청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무리를 해서 왔습니다. 근데 되게 무리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빠 와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얼만지 제가 말안 해주다가 말을 했는데 처음엔 듣고 되게 놀래시더라고요 얼만지 듣고 그럴거막안 간다고 막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막상 또 오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좀 뿌듯해요. 그리고 비행기도 이왕 오는 거좀 편하게 오고 싶어서 비즈니스를 태우고 왔는데 아빠 표정이, <웃음> 아빠가 진짜 역대급으로 행복해 보였어. 저는 이런 소비라면 은 솔직히 한 번쯤은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돈이야 더 벌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은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쉐딩까지 해주고, 이게 쉐딩 브러시가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휴대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작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몇번 쓰다보니까 이게 좀 블렌딩이 되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바꿔야겠어. 아빠 지금도 막 밖에 수영장에 사진 찍고 <웃음> 엄청 좋아해 진짜. 그리고 아이메이크업은 애교살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그리고 저는 여행 올때 되게 좀 섀도우를 진짜 신중하게 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섀도우가 제가 여러 종류를 못 챙기잖아요, 섀도우는. 그래가지고 한번딱 갖고 와가지고 그 섀도우만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오는 편인데 아이고. 오늘 제가 선택한 섀도우는 이 스틸라 팔레트입니다. 이것도 소연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 여기 오늘은 그냥 베이스로 아주 연한 컬러만 깔고 그 위에다가 그냥 뭐 펄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인도 음 그냥 뭐 딱히 진하게 그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좀 오렌지 오렌지한 블러셔를 바를 거여서 여기에 있는 이세 번째, 이 베이지, 베이지 컬러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다가 얹어줍니다. 오늘은 블러셔를 정말 진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진짜 예쁜 블러셔를 찾았거든요. 선물받은 블러셔인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로만 이렇게 쫙 포인트를 주고 그렇게 해줄게요. 밑에도 해주고 그리고 눈꼬리랑 앞부분에다가 이 브라운 컬러를 눈 앞머리랑 이렇게 눈 앞머리랑 눈꼬리 부분 음영을 줘야겠죠? 아주 살짝만 아, 내가 진짜 베트남에 다시는 안올줄 알았는데 왔을 때 너무 더웠던 그 기억이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안올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아, 너무 행복해요. 다음에는 한국 날씨가 좀 추울 때 와야겠어.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빨리 해겠다 그리고 좀 제가 여행 갈때 계획 같은 거를 되게 못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계획 없이 와서 좀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여기 베트남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촬영하는 것도 아 일단 이거부터 말하고 일단 펄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스프스프 리미티드 에디션 이 펄을 사용해줄게요. 어쨌든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이 촬영을 하는 것조차 일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여기서 하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행복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오렌지빛이 나는 요 펄을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깔아줄게요. 제가 펄은 항상 클리어펄을좀 많이 쓰는 편인데 클리어펄 중에서도 지속력이 좋은 게 있고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이 있어요. 발색력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 펄이 진짜 최강자인 것 같아요. 이펄 팔레트가 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써야 되는 팔레트예요. 이거 하고 물놀이 해도 펄다 남아있고 땀에 젖어도 눈만 반짝반짝거려요. 이렇게 눈 위에 올라올 정도로 눈 끝쪽까지 해줄게요.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돌아가지고 은은하죠? 그리고 눈 전체에 어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라이너가 잘 지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라이너를 오늘은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고 붓펜 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는 라이너를 끝에만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줍시다. 그리고 저는 브로우 마스카라 대신에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거는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카라예요. 이거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딱한 붓처럼 이렇게 딱딱한 붓으로 돼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눈썹을 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살짝살짝씩 칠해주면은 눈썹 색도 바뀌고 그 브로우가 되게 오래 유지 돼요. 근데 대신 주의할 점은 힘주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브로우가 잘 지워지시는 분들은 이거를한번 써보십시오. 힘 조절을 잘 해야 돼.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거를 색을 입힌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마무리를 할때잘안 지워지고 싶을 때 그냥 뭐 브로우 타투를 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사용했던 이 킬브라운 아니 뭐래 킬브로우 요걸로 언더를 살짝 메꿔줄게요. 이제 빨리 블러셔를 해줍시다. 아니다, 마스카라가 나왔지? 마스카라는 실리 마스카라. 실리 컬러, 이거는 없나? 아 여기구나. 실리 에버레스팅 마스카라, 이거 젤리 블랙 컬러고요.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속눈썹이 다 이렇게 연장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마스카라를 쓰면 은안 길어져서 연장을 다시 하고 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쓰면 엄청 자연스럽게 한 가닥, 한 가닥씩 길어져요. 그래서 얘를 챙겨왔습니다.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테리님이 이거 홍보하실 때 마스카라 보면서 와이 마스카라 사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딱 마침 선물을 받아서 쓰니까 너무 좋아요. 저같이 속눈썹이 이제 여러 군데 꽂혀있긴 한데 되게 짧은 분들 있죠? 그래서 마스카라를 해도 수치 없어서 뭐 마스카라가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셔도 이게 한 가닥에 한 가닥에 좀 심어주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길어집니다. 짱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말려준 다음에 한번더 덮어주면 더 길어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잘 지워지지도 않고 이게 다른 마스카라들은 섬유질이 있는 게좀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후두둑 떨어지지도 않고 뭉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한올한올 말려, 이렇게. 예쁘다. 음, 예쁘죠? 그리고 이제 바로 블러셔. 블러셔는 실리 블라썸 블러쉬 메리골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원래는 제가 엄청 쨍한 오렌지를 바르려고 했는데 이것도 발라보니까 여기 보이는 색상보다 되게 발색이 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눈 밑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어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오렌지 컬러가 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느낌이 딱 나올 것 같아. 와 이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발색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보통 제가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들도 제가 쓰는 것만 쓰는 이유가 이렇게 파우더 타입을 발색을 했을 때 되게 피부에 뭉치면서 발리거든요? 근데 얘는 어, 진짜 신기해요. 뭔가 그 이글립스 파우더 바르는 느낌이에요, 딱. 뭉치는 거 없이 되게 스무스하게 코팅되는 느낌? 이렇게 피부에 얹고 나서 브러쉬로 문질문질 해줘도 블렌딩이 되게 잘 돼요. 오늘 어, 되게 신기해. 뭔가 프라이머 바른 느낌이다.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볼 전체에다가 얹어주고 남은 여분으로는 턱 부분에도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쿠션으로 살짝 두드려주고 립은 제가 이렇게 <웃음> 짠! 키트를 갖고 왔어요. 귀엽지? 이거 제가 저번에 맥 영상 찍었을 때 소개해드렸던 그 키트인데 여기에 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별로 담아왔어요. 맥이랑 같이. 근데 이거 진짜 여행 을또 엄청 유용한 것 같아. 제가 이거 립을 여기 립만 담아왔거든요? 되게 유용해요. 일단 첫 번째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누아즈 립 이걸로 누드톤으로 입술을 약간 웜톤으로 죽여줄게요. 이렇게. 얘도 약간 오렌지빛이 돌아가지고 블러셔랑 얘만 단독으로 해도 예쁘겠다. 이렇게 오렌지니까 실리, 또 실리네. 아무튼 실리 약간 원브랜드 메이크업 같은데? 실리 실키립 오리엔탈 오렌지 이걸로 여기 위에 깔아줄게요. 얘는 약간 오렌지보다는 코랄 느낌이 많이 난다. 원래는 쨍한 오렌지를 생각을 했는데 오렌지보다는 그쵸 코랄 느낌이죠? 근데 얘는 그냥 베이스로만 깔아둡시다. 제가 원래는 립 같은 거는 되게 뭐 밥을 먹어도 남아있는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매트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뭐 요플레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입술 선만 남게 되지 않는 거 뭔지 알죠 그런 거? 그거 기준으로 립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아까 발랐던 그 누아즈 립 그게 진짜 지속력이 오래가는데 그것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심심하잖아요. 이 위에다가 맥그 미니 키트 칠리, 맥 칠리.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칠리를 발라주니까 그래도 좀 톤이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하고. 밥을 먹거나 뭐 했을 때 립이 아예 안 지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적어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물놀이를 했을 때 지워지지 않는 그런 립을 찾아봤는데 딱 이렇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펄 하나만 하고 끝내줄게요. 펄은 어반디케이 어반, 어반디케이 거고 이름이 그라인드 그라인드예요. 그라인든가? 그린든가? 아무튼 그라인드? 이거는 약간 핑크랑 그린이랑 뭐 블루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간 핑크베이스의 펄인데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은 여기는 되게 오렌지 오렌지로 깔아놨는데 입술만 되게 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눈에도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색감을 조금 섞어줘서 조화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 펄이 제가 쓰던 요런, 요런 형식의 펄 있잖아요? 이런 형식의 펄 중에서 제일 오래가요. 다른 펄들은 썼을 때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래가요. 대신 단점은 눈이 되게 따가워요 여기가 되게 뜨거워요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 아빠가 빨리 나오래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고 이제 저는 머리를 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아예 다 끝마치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지? 메이크업하고 올게요? 아니 뭐래? <웃음> 헤어하고 올게요 옷 입고 짠! 아 더워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 나 혼자. 아 맞아,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설정, 양파. 안녕! 브이로그에서 봐요.